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와디프는 천번 찔린 사냥 오렌입니다 우선 오늘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작업을 하니까 뭘 만들지 나물키를 찾아보던 중 스킨 잘 안나오기로 유명한 그 오렌이 드디어 새 스킨이 나왔다길래 당연히 근엄하고 묵직한 무게감을 가진 스킨이 낫겠지 하고 봤는데 홀리 쉣 이건 대체 무슨 혼종인거죠? 이게 개그 컨셉 스킨으로 낸것 같긴 한데 마치 노잼드릴같은 개그 컨셉이라 더화나는거예요 미학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이지 정말... 여튼 그런 이유로 오늘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르나면 역시 위압감 있는 스킨이 좋겠지 싶어서 오늘의 또 다른 형제인 볼리비아 스킨 중 무섭고 분위기가 가장 무거운 천번찔리곰을 모티브로 골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동그랗게 자른 스티로폼 덩어리들을 케이크처럼 쌓아 배경의 기본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꺼운 철사를 박아 뿔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고 앞부분에는 클레이를 붙여 형태를 다듬습니다. 근데 뭔 형태를 만드는 거냐고요? 아래쪽 배경은 거대한 사냥의 두개골을 장식해놓을 거라 클레이로 형태를 조금씩 잡아줍니다. 하지만 뿔한 쌍만 붙이면 심심하니까 좀더 강력하게 보이게 뿔을 더 달아줍니다. 이렇게 뿔을 다 달아놓으면 따로 미리 만들어 놓았던 오른의 뼈대를 올려놓습니다. 요게 대충 기본 틀입니다. 뿌리 장식 역할도 하지만 오른이폼 잡으라고 발받침 역할도 하기 때문에 두개골 하나로 배경과 구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잠깐 뼈대 부분에 얇게 클레이를 붙여 철사로 울퉁불퉁해진 부분들은 정리해준 다음에 이제 곳곳에 조명을 붙일 차례입니다. 이번 작품은 조명이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먼저 두개골의 눈부터 시작해서 뿔속 내부까지 빛나게 할 것인데요. 뿔은 빛나게 할 부분의 일부분을 도려낸 뒤 여기 빈자리에 LED로 전부 채워줍니다. 이 부분은 전선 배치를 난잡하게 하면 오랜만에 꺼낸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안에 꼬여버려 나중에 회로를 고칠 때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조명을 추가하는데 빛이 들어갈 부분은 대충 이렇습니다 등 뒤에 수많은 칼들이 빛나도록 등에 여러 개 그리고 어깨와 얼굴에 달린 수많은 눈이 빛나도록 여기에도 여러 개 마지막으로 올해의 빛나는 왼팔을 표현하기 위해 왼팔로도 LED를 설치해주면 조명 배치 끝입니다 어때요? 개수가 좀 많지만 외울 수 있겠죠? 이제 다음으로 LED에 아크릴 잉크를 발라서 빛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빛날 수 있게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완료했다면 전선이 합선되거나 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를 둘러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3D펜을 사용해 LED를 덮을 차례입니다 두개골의 눈부분은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 같은 형태로 만든 다음에 뿔 부분은 아까 도르는 자리가 메꿔질 수 있도록 채워줍니다 지금은 너무 촘촘하게 채울 필요는 없고 딱 형태만 잡아주는 선까지 작업합니다 이런 표면들은 나중에 한 번에 잡아줄 거거든요 다음으로 오른몸음 등에도 같은 작업을 하기 전에 오른의 튼실한 근육부터 간단하게 붙여줍니다 오른은 평생을 무거운 망치와 인생의 동반자처럼 살았을 테니 통나무를 두부 웃게듯 집어넣을 수 있을 듯한 두툼한 팔뚝이 오른의 가장 큰차밍 포인트이니 특히 더 세세하게 잘 표현해줍니다 그럼 아까 두개골 부분을 작업했던 것처럼 LED가 들어간 빈자리는 전부 3D펜으로 채워줍니다 등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작업이 있으니 잠깐 예외로두고요 빛나는 왼팔은 빛이 골고루 퍼질 수 있게 글루건을 발라서 팔뚝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형광 핑크색 아크릴 잉크를 발라 빛의 색을 더 강조합니다. 이제 3D펜으로 덮은 부분들은 글루건으로 얇게 덮어 빛나는 부분들의 표면들을 전부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글루건은 참고로 매우 뜨겁고 손에 달라붙으면 무조건 화상을 입으니, 손에 바셀린이나 핸드크림을 잔뜩 바른 기름진 손으로 만져야 안전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뜨거우니 조심은 하세요. 다음은 등에 나있는 칼들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이렇게 광섬에 흠집을 내준 뒤에 이걸 그대로 LED 위에 붙여줍니다. 광섬유의 흠집을 내면 빛이 광섬유의 흠집에 따라 새어나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빛이 칼에 따라 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섬유 위에 글루건을 발라 칼녀가 같은 모양을 잡아주면 등에서 할 작업은 더 이상 없으니 앞서 했던 것들처럼 3D펜과 글루건을 사용해 표면 정리를 한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조명 설치 작업의 끝입니다. LED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꽤나 오래 걸렸죠? 그럼 본격적인 모델링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몸체 바탕이 될 색인 갈색으로 얇게 붙여 오른의몸매는 그대로 살리면서 색만 바꿔줍니다 그리고 글루건으로 덮여있는 부분들은 보라색으로 도색해 마무리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모델링이 올라가도 자연스럽게 도색이 되어 있어서 크게 이질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딱 준비 단계입니다 다음 모델링 단계에 돌입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거죠 그럼 모델링 작업에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빛나는 팔은 앞서 입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우선 3D펜으로 대강 팔의 형태를 잡아준 뒤에 아까와는 다르게 빽빽하게 면을 채워줍니다 왜냐면 하 이번엔 바로 거친 텍스처를 필요하기 를 때문에 이번엔 글루건을 쓰지 않고 인두기를 사용해 거칠으면서 어느정도 정리된 표면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배경부터 시작해서 만들도록 하죠 우선 두개골의 뿔부터 만들어주는데 클레이로 뿔을 둘둘 감다가 뿔특유의 각질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 도구를 사용해 나선형으로 도는 라인으로 뿔 모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리 심어놓은 LED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각질 표현한다고 도구를 몇번 긁어놓으면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면서 뿔에 불이기란 힘이 담긴 것 같은 소소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얕게 흠집 내면 빛이 잘 보이지 않으니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확인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뿔이 어느 정도 다 되면 얼굴을 할 차례입니다. 눈을 기준으로 두개골의 형태를 만들어주는데요. 두개골을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도구로 흠집이나 이마에 룬문자 같은 걸 내주면 좋습니다. 클레이는 표면부터 마르기 때문에 나중에 두개골이 완성되고 저런 걸 해주면 도구가 잘안 박혀서 해줘도 티가 안 납니다. 배경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오른 몸체로 올라가도록 할까요? 맨 처음은 발굽부터 만들어준 다음에 클레이를 조금 두께감 있게 붙인 뒤 도구로 털 같은 질감이 나게 긁어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과 동일하게 팔뚝도 털을 표현해줍니다. 오른 같은 경우는 털졌다는 느낌보다는 근육과 지방에서 나오는 덩치의 느낌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팔다리는 짧은 털 같은 느낌으로 이게 털에서 나오는 덩치가 아니란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빛이 나오는 부분을 일부 가려서 여러 개의 눈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여러 개의 꽃잎 같군요. 그리고 머리도 일단 대강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크게 눈 두께가 들어갈 곳을 기준으로 코나 뿌리 들어갈 자리 그 외에 입이 있는데 차근차근 클레이를 붙여가면서 두개골같은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직 사냥보다는 원숭이를 좀더 닮은 모습이군요 일단 얼굴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른 부분을 만져보죠 무릎 부분부터는 석판같은 갑옷을 붙일건데요 이런 갑옷의 특징이라면 바로 무늬인데요 이렇게 도구로 하나하나 새겨 넣어야 종같이 김치같이 맛깔나게 느낌이 삽니다 무늬 패턴은 북유럽 바이킹 문화에서 자주 보일 법한 느낌대로 직석 디자인했습니다 옛날엔 이런걸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이젠 자료 없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앞뒤로 하체 갑옷을 더 붙여주면 이제 여기서 하체를 만질 일은 더 없습니다 오르네 짧은 신체가 이럴 땐참 좋군요 그리고 상체로 넘어갈수록 조금 두툼하게 클레이를 붙여 털을 만들어내고 이는 옆구리까지 잘 덮어줍니다 그럼 상체에 붙인 클레이가 마를동안 수많은 눈들을 손봐주도록 하죠 눈이 들어간 자리에 검은색 클레이로 빈틈없이 덮고 동그랗게 구멍을 내 눈동자를 만듭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눈동자만 빛이 나면서 공포스러운 느낌이 충분히 나죠 다음은 뿔을 만들 차례입니다 뿔이 들어갈 자리에 찰사를 박아서 먼저 뼈대를 만들고 이 뼈대를 토대로 클레이를 감싸면서 메마른 나뭇가지같은 뿔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단 뿔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작방식은 아래 배경에서 했던 뿔 제작방식과 동일합니다. 이제 상체에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른 재료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붙이고 있는 건펠트공예에서 쓰는 양모입니다. 보통은 뭉쳐서 아기자기한 인형을 만드는 데 쓰지만 이렇게 복슬복슬한 수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애서 만들어온 눈동자가 다 묻히는 건 아까우니까 수염을 눈 주변 라인 따라서 결을 내붙여 눈이 묻히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등 뒤도 복슬복슬하게 털로 가득 채우는데요 이 부분은 미리 만들어놓은 칼날이 안 묻히게 한것 빼면 크게 신경 쓸 만한 요소는 없어서 이 부드러운 양모의 촉감을 느끼며 힐링해도 좋습니다 이게 고양이 털만큼이나 보들보들해서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붙여놓은 수염들 일부분은 세갈래로 잘 꼬아서 바이킹같이 따은 수염을 만들어줍니다 수염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면 수염이 풀리지 않게 고정시킬 겸 수염 끝에 클레이로 장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변 어깨 장식과 같이 디테일을 넣어 꾸며주면 우선 팔을 제외한 상체는 거의 끝입니다 그럼 다음은 당연히 팔을 해야 하긴 한데 팔을 하기 전에 오른의 듬직한 동반자 망치부터 만들어보죠 먼저 아주 붉은 철사에 클레이를 붙여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모르처럼 거대한 망치 머리를 달아주는데 갑옷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킹풍의 패턴도 새겨넣으면서 모르가 되는 큰 망치 하나와 일반적으로 오른 이 도구로 쓰는 작은 망치 하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큰 망치에는 덤으로 사냥머리에 두개골 장식도 같이 달아준 것으로 좀더 사냥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부각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한 망치는 바로 양손에 쥐어주도록 하죠. 그럼 이제 양손이 허전하지 않으니 바로 팔을 만들어보도록 하죠. 우선 큰 망치를 든 오른팔은 손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짐승같이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손가락을 만들어주 고 손톱으로 핏줄같은게 타고 오르도록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팔뚝같은 경우는 자색빛 약모를 붙여 오른쪽 팔뚝을 전부 채워나갑니다 다음 등에 박혀있던 칼레들은 하나씩 손잡이랑 장식을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만든 장식들은 각각 알맞게 도색합니다. 수염장식같은 금속장식은 에나멜페인트로 칠하고 손톱같은 경우는 광택과 색감을 위해 실제 사람이 쓰는 매니큐어를 바릅니다 이게 사람 손톱에 바르는 것만큼이나 피규어한테도 꽤나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뼈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색조화장을 통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음향을 주면서 오래된 느낌과 동시에 입체감을 주도록 합니다 또한 이마에는 약간 주술적인 느낌이 들도록 룸문자도 새겨넣도록 하죠 이번엔 반대쪽 팔을 할 차례입니다 이쪽 팔이라면 아까 기본형만 먼저 잡았기 때문에 세부 묘사만 하면 되는데요 펜달리는 털 같은 형상을 3D 펜을 만들고 손가락도 3D 펜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망치를 감싸도록 붙여줍니다. 손가락이 잘 고정되면 모든 표면을 잘 정리하기 위해 인두기로 잘 다듬어주면 외형은 이대로 끝입니다. 아 물론 이대로 끝내는 거 아니고 색도칠해야죠 기본 바탕색은 아주 안구를 때려박는 핫핑크로 칠한 다음에 불길함을 강조하기 위해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라색으로 덧칠하면 핫핑크의 밝은 색감이 확 반전됩니다. 그럼 나머지 배경에 들어가는 두개골이나 오른데풀에 어느 정도 분칠을 해 톤을 낮추고 뿌리나 가본 망치 같은 데 틈틈이 배경용 이끼 같은 것을 붙여 캐캐묵은 고대정령 같은 느낌을 더해주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캐릭터 모델링이 다 손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야죠 그래도 얼마 남았으니 좀만 더 힘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배경을 마저 만들건데 먼저 회로가 있는 부분들은 3D펜으로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스티로폼 조각을 몇개 잘라내서 주변에 하나 둘씩 붙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막 잘라붙이면 그냥 지저분하게만 하니까 스티로폼 하나하나 바위같은 느낌이 살도록 정성껏 잘라붙여야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색하기 전에 보조제 겸 텍스처 용도로 모델링 페이스트를 끼얹어보도록 하죠 보통은 이걸 아크릴 물감과 섞어서 캔버스와 의 입체감을 내는데 쓰지만 단독으로 쓰면 디오라마 같은데 바위질감을 내기 좋은 재료죠 표면에 다 바르고 어느정도 굳으면 에어브러쉬로 전부 도색해줍니다. 참고로 도색할 때 옆에 두개골에 조금 묻어도 괜찮습니다. 대충 흙먼지라가 퉁치면 어느정도 납득이 되니까요. 그리고 도색까지 다 끝났다면 바닥에 틈새나 지저분한 부분이 안 남게끔 검색 클레이로 둘러서 보수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돌과 두개골 사이사이에는 이끼같은 걸 붙여 틈새를 더 확실하게 정돈해준 뒤에 바위에 약간 불길한 듯한 색감을 위해 검붉은 하이라이트를 넣고 그리고 마무리로 오랜만에 찍어보는 저의 트레이드마크만 찍으면 오늘의 와디프1 0 0 0번 찔린 사냥 오른. 완성입니다. 오늘의 와디프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랜만의 작업이라 만족할 만한 퀄리티는 아니라 아쉽지만 다시 천천히 연구해가면서 퀄리티를 높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